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호용 PK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 바로 갤럭시 Z 폴드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 갤럭시 Z 폴드3 이제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폴드3는 스냅드래곤 888을 탑재했고요 디스플레이는 7.6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어댑티브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와 6.2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어댑티브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두면다 120Hz를 지원합니다 2에서는 256GB만 선택이 가능했던 것과 달리 이번 3에서는 256GB와 512GB 중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램은 12GB입니다 색상은 팬텀 블랙, 팬텀 실버, 팬텀 그린 이렇게 세 가지이며 지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팬텀 그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256기가 모델만 출시됐습니다 배터리는 4,400mAh 무게는 271g 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스펙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제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외관적으로만 봤을 때는 다이나믹한 체인지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걸 폈을 때 이제 두께가 일정해졌습니다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 갈수록 두껍고 바깥으로 갈수록 조금 얇아지는 조금 뭐랄까 일정하지 않은 이제 규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정해졌어요. 두개를 이렇게 했을때도 그랩감이 확실히 전작보다 나아진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가지 색상이 있는데 지금 저는 팬텀 실버와 팬텀 그린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전 삼성 갤럭시 폰들의 이 팬텀 색상이 마음에 듭니다 뭔가 고급스럽고 지문도 생각보다 잘 묻지 않아요 막땀 차고 그러면 묻긴 하는데 굉장히 잘 방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문센서가 달린 홈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 가능한 버튼과 유심 슬롯 이렇게 버튼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c타입 단자를 지원을 하고요 위아래로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후면은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를 적용을 했고요 카메라는 광각 초광각 망원 이렇게 트리플 카메라 입니다 초광각 광각 망원 모두 12메가 픽셀을 지원하고요 광각과 망원 카메라 같은 경우는 ois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전면 카메라와 6.2인치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폈을 때 사실 이번에 좀큰 변화라고 할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UDC입니다 이걸 폈을 때 전면 카메라가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아래 숨겨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펀치홀 디자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컨텐츠를 시청할 때 조금 더 높은 몰입감을 선사해 줍니다 당연히도 7.6인치라는 큰 화면 덕분에 멀티태스킹에 굉장히 능하고요. 이번 버전부터는 무려 S펜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이 넓은 화면의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요즘에 웬만한 스마트폰들은 방수를 지원하다 보니까 침수 걱정이 없는데요 이게 폴드는 접힌다는 특성상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방수를 지원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3부터는 방수를 지원합니다 IPX 8등급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침수 걱정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구매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전예약 및 출시 일정은 이렇게고요 공식 출시는 8월 27일이에요 그리고 사전 예약 혜택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또한 여기다 추가적으로 갤럭시워치4나 갤럭시북고를 KT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사은품도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 KT에서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더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단말 가격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는 슈퍼체인지 플랜이나 다양한 요금 할인 혜택이나 그 밖에도 뭐 보험 할인 혜택 등등 이제 더 많은 내용은 제가 이 영상 밑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갤럭시 Z 폴드3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간단한 사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는 플립은 사용을 해봤는데 폴드는 처음 사용을 해봤거든요 이제 플립 같은 경우는 뭐 주머니에 간단하게 수납할 수가 있다 들고 댕길 때 이제 볼륨 자체가 작다 보니까 편하다 그런 거였는데 얘는 또 다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타사 제품의 듀얼 스크린 스마트폰을 쓸땐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 듀얼 스크린인 건 좋은데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같은 경우는 일체형인데다가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이제 이걸로 업무를 본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사진 보정을 할때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하나에 집어넣다 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은 이제 모든 거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고요 이게 사실 태블릿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만 뭔가를 하기에는 사실 화면이 작다 보니까 가끔가다 아쉬울 때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열어서 할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이 가장 편했습니다 책을 읽는다거나 이걸로 이제 웹서핑을 할 때도 굉장히 편했고요 물론 제가 앞에서도 강조드렸다시피 멀티태스킹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사실 업무용 폰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에 좀 불편했거든요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야 될까? 되게 뻑뻑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힘을 줬을 때잘 열리는지 적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데 처음에는 좀 어려웠어요 또한 이제 또 카메라를 활용을 해봤는데 사진은 역시 잘 나와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가 아...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게 이렇게 폈을 때 여기도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카메라를 켜서 이제 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브이로그 같은 거를 찍기에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이제 화질에 좀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셀피 카메라로 사용하기보다는 후면 카메라로 이제 브이로그를 찍고 싶은 이제 욕구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나 자신을 화면으로 확인을 하면서 고화질의 카메라를 활용을 할수 있다 보니까 브이로그 카메라로도 활용할 때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게 웬만한 셀카봉으로는 잡힐지 의문이에요 아마 안 잡힐 것 같아 저는 그냥 이렇게 들고서 찍었는데도 괜찮았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사용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둘다다 다 업무용으로 어딘가 들고 다니고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좋은 폰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삼성 갤럭시 Z 폴드3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